자, 루카스 테스트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루카스 테스트는 자, 시약이 염산, 지난 염산 42g을 취하고 얼음으로 냉각하면서 염화아연 54.4g을 녹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염산에 염화아연 총매가 지금 녹아져 있습니다. 자, 이걸 준비를 하고, 1차, 2차, 3차 알콜, 그 다음 아릴 알콜, 알코올 이렇게 알콜별로 준비를 합니다. 자, 그 준비를 해서 시험관에 알콜 시료 1ml를 넣고요. 루카스 시험 용액을 10ml를 넣고 시험관을 흔들어 혼합한 다음, 이렇게 방치를 합니다. 방치를 할 때, 혼합 용액이 흐려지는 시간 또는 혼합되지 않는 층이 생기는 시간을 기록을 한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자이 반응입니다 OH 알콜기가 절단되어 나가고 염산을 썼기 때문에 크로라이드가 치환되어 들어가는 치환 반응이에요 이 치환 반응이 3차 알코올에서는 이와 같이 굉장히 쉽게 일어납니다 이 일어나면 염화물이 만들어지면 그 알코올이 뿌옇게 흐려집니다 흐려지는 것이 염화물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3차, 2차, 1차 알코올을 비교를 해보면 요 3차 알코올은 거의 빠른 시간 내에 염화물이 만들어져요. 2차는 상당히 늦게 만들어져요. 1차는 실험, 실온에서 이런 조건에서 안 만들어집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험은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고 여기에 여러분들, 지금 이 실험에서 지금 이 실험을 했는 결과를 사진으로 찍어 뒀는 거거든요. 그 육안으로 관찰을 하면은 이렇게 뿌욱 이렇게 흐려지는 게 보여요. 자, 그러면은 이 이론은 너무나 간단해요. 자, 3차 알콜 SNO1 반응으로 치환 반응이 일어납니다. 1차 알콜 SNO2 반응으로 일어납니다. 했을 때 자, 1S 1차 알코올이 1차 알코올이 바로 이 치환 반응이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그냥 실온에서 아무리 총매 입고 해도 안 돼요. 그 굉장히 높은 열을 공급을 해 주면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차 알코올은 이와 같은 치환 반응 루카스 테스트 시험 일어나기가 어렵다 어렵다. 자이 정도만 이해를 좀 하면 이 알코올 반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 어느 정도 상당히 이론적인 베이스를 갖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을 앞에 자, 앞에 보면서 정리를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이것이 이 알코올이 자, 몇차 알콜입니까? CH3CH2하고 CH3 수소 하나 있으니까 수소 아닌 치환기가 두 개가 있어요. 자, 두 개가 있어요. 그럼 2차 알콜입니다. 자, 2차 알콜이에요. 자, 2차 알콜 지금 SN1 반응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면은 자, 어떻게 일어나냐? 자, 이겁니다. 제일 처음 자. 지난 산을 갖다가 염화 아연하고 같이 처음에 시약을 썼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 OH 알코올기에 산의 수소 이온이 결합해서 자, 이렇게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물이 탈수가 일차적으로 되고 카보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카보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 여기는 불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염소 요도 어떤 것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치환기가 이렇게 좌측으로 공격에 들어오는 경우 좌측으로 공격에 들어온다면 이것이 우산 쓰고 있다 바람이 불어버리면 뒤집어진다 얘기를 했죠 그럼 뒤집어지잖아 자, 불롬이 좌측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은 이것은 우측으로 이렇게 배양을 할 거고 우측으로 공격에 들어온다면 이렇게 좌측으로 배양해 있는 자,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존재를 합니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좌측, 우측으로 어느 쪽으로 공격해 들어갈 확률은 50대 50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자, 이두 물질이 거울상 관계에 있다면은 하나는 우선성, 하나는 좌선성이 됩니다. 이해됐죠? 자, SN1 반응입니다. 그럼 SN2 반응은 SNO2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와 같이 자 제일 처음 공격해서 들어가는 취항기가 공격해 들어가고 물은 떨어져 나가는 물은 점차점차 점차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SNO2 반응 1단계 과정으로 SNO2 반응으로 일어난다면은 이와 같이 거울상 이성질체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한 물질밖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요. SN1, 2 메커니즘. 원투 메커니즘.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1차알코은뭐 불안정한 일. 1차 카보 양이온만 생성한다 그러므로 카보 양이온이 불필요한 SN2 메커니즘에 의한 할로겐화수소와 반응한다 자, 이게 뭐냐면 1차 알코올은 SN2 메커니즘으로 진행된다 이 말이야 1차 알코올은 SN2 메커니즘으로 3차 알코론 SN1 메커니즘으로 진행된다. 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가지고 온 자, 이게 포도당입니다. d 글루코즈입니다 자, d 글루코즈가 사슬 구조인데요. 자, 이 사슬 구조가 이제 고리가 육각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육각 고리가 만들어지는 자, 이 과정이 지금 얘기해서 자 5번 탄소의 알코올이 1번 탄소의 알데하이드 탄소를 공격에 들어가면서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고리가 만들어지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거는 지금은 얘기 안할게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게 자 사슬구조 고리구조 만드는 과정에서 과정에서도 우리가 지금 언급한 내용이 알콜 반응이, 알콜 반응으로 설명이 되어야 한다. 자, 이걸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알콜에 대한 반응은 자, 이 정도로 우리가 다뤄도 충분할 것 같아요.